드리겠습니다. 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은 마리끌레르와 화보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. 아웃도어 포롱스포츠랑 같이 <웃음> 자신 있게 바람되는데또 뭐랄까 좀 이런 간만에 또 화보를 또 찍습니다. 이런 걸 찍어야 또 혼자 또개인화보는 항상 조금 더 떨리고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소화하고 싶어요 아까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는데요 벌써 패딩을 입어야 될 날씨가 왔습니다 네. 끝까지 잘 첫 번째 착장입니다 같은 것 같다 보이지만 인어가 다르다 네, 이렇게 해서 어, 잘 어, 화보를 찍었습니다. 네, 어, 이걸 이제 보시는 모든 분들이 네,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많은 스태프분들이 함께해서 더 멋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네, 항상 이렇게 개인화보를 찍으면 더 뭔가 겸손해지고 그런 그런 마음이 들네요, 저는. 네, 또 주변에 칭찬에 좀 몸둘바를 뭐 못 하, 으, 견디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얼른 마시는 건 먹어야겠어 기운이 없다 감사합니다